안녕 친구들 나는 라니 나는 코 오늘은 소녀시대 태연의 패션을 알아볼 거예요 태연은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옷까지 잘 입고 세상 정말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? 아닙니까 음, 고 음. 어떠한 옷을 입어도 다 소화해내는 태연의 패션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아요 파헤쳐 보자고 해피하세요 수족관을 배경으로 파랑파랑한 옷과 잘 매치했죠? 컬러풀한 비즈 주얼리들을 마구마구 마구 레이어드하고 여름에 걸맞는 블루톤으로 의상 색상을 맞춰서 한층 시원한 여름을 표현했죠? 그중 빈티지한 태연의 가디건이 제일 눈에 띕니다 착감도 독특하고 레이스 패턴도 독특해서 꼭 에스닉한 이렇게? 인어 고즈를 보는 것 같아요 이날 태연이 착용한 가디건은 오오스의 미나 가디건 제품으로 가격은 43,000원이라고 또 함께 착용한 목걸이는 타티아나의 크리스탈 코인 비즈 목걸이로 가격은 47,000원이라고 착한 가격의 아이템들이다 착하다고 이 사진 보자마자 팔찌에 눈이 갔어요 팬들은 아시죠? 요즘 태연은 비즈 팔찌 만들기에 푹 빠졌죠? 태연은 손재주마저 좋아요 벌써 20개 넘게 만들었다죠? 착한 태연은 주위의 헤어, 메이크업, 스태프 동료 가수들에겐 선물했습니다. 심지어 그걸로도 모자라서 팬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쁘고 이 사진에서 태연의 하얀 비즈팔찌와 잘 어울리는 네이비색 장꽃무늬 원피스를 착용했습니다. 사진 속 원피스는 오프숄더로도 착용이 가능한 활용도가 아주 높은 미니 원피스입니다. 이 제품은 클로티의 플라워 미니 원피스라고 가격은 65,000원이라고 안녕하세요. 더운 여름에 딱 어울리는 파란색 끝나시 원피스를 착용했습니다. 이런 거 입으려면 저는 일단 다이어트부터. 태연이 착용한 원피스는 시티 브리즈의 시티 터널 셔링 빈티지 블루 원피스라고. 가격은 68,000원이라고. 이 원피스는 특별한 날이나 생일 파티하는 날 입으면 아주 찰떡일것 같다고. 그래이 태연은 코스메틱 브랜드 어퓨의 모델이죠? 어퓨랑 태연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. 고의 티마인 어퓨는 대한민국의 화장품 브랜드라고. 어퓨에서 태연을 위해서 멋진 풍선 입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나봐요 이날 태연의 인스타 속 사진의 의상은 차분한 베이지 색상의 크롭탑을 착용했습니다 예쁘다고 이 제품은 스컬프터의 엔젤 레이스 탑을 착용했다고 가격은 32,000원이라고 완전 착한 가격 안녕하세요. 이 사진 속 날은 2020 가온차트 뮤직어워드 날이라고 합니다. 음원 부분 올해의 가온차트 수상하셨습니다. 태연이 이날 착용한 의상은 백트망 바이 육세 제품으로 제품명은 니랭스 원피스고 가격은 150만원이라고 최근 검정 긴 생머리와 풀뱅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꾼 태연입니다. 안 그래도 작은 얼굴 풀뱅까지 하니까 더 작아보이고 더 어려 보이지 않나요? 진짜 세상 혼자 다 산다고 사진 속 태연이 착용한 제품은 시티 브리즈의 시티 엠블럼 엠버로이드 드레스 제품 가격은 54,000원 이라고 인스타에서 이 사진보고 여신 강민는줄 알았어요 코랄빛 드레스와 오렌지 색상의 웨이브 진 머리 꽃밭에 온 듯한 느낌의 스튜디오 한 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서 너무 예쁜 작품 하나 나왔죠? 이 제품은 세이유의 레네 시스루 드레스로 가격은 789,000원 이라고 너무 이쁘다고 해피하세요 여러분 태연의 인스타그램 속 패션 잘 보셨나요? 궁금증은 풀리셨나요? 고 우리 다음 영상은 뭐야? 우리 다음 영상은 저희 인스타그램 패션을 알아볼 와. 거라고 기대되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라고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고 빠이빠이 구독 고 구독 좋아요 구+ 좋아요 구 구독 후 좋아요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요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아 구+ 구+ 구+ 아 구+ 구+ 구+ 아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 도 구+ 구+ 구+ 구+ 구+ 구+